대첨을 어서 나리 함께 하소서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지나네 이 지마 물 모두 변하나 변찮은 주여 함께 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소서. 주가 지는. 복신세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히 보여주소 e a e